우리가 하고 싶은 결혼식 장이었어요 네, 진짜. Hola chicos, y bienvenidos a un nuevo video en nuestro canal de pareja. Hoy les traemos un blog tranquilo aquí en la casa. Vamos a preparar un tipo de comida que es mexicana Tex-Mex. La japonesa se llama taco rice Es un platillo que trajeron los americanos a Okinawa Una isla de aquí de Japón Donde de hecho está la base militar de Estados Unidos en Japón Entonces es un plato típico de esa zona de Japón Y consiste en todos los ingredientes que tiene que llevar un taquito Los ponen sobre arroz Y a eso le llaman taco rice Es una comida muy rica, muy fácil de hacer Que a mí me gusta mucho Entonces el día de hoy la vamos a preparar Y les vamos a pasar la receta Para que ustedes también la puedan hacer en su casa Los ingredientes que vamos a necesitar Para este platillo son Lechuga, queso, tomate Carne molida Y para preparar la salsa necesitamos k e t c h u p ajo molido eh, Licor de cocina Salsa de soya, pimienta y sal Tomate con nege Thank you. You're welcome. a b r i n s o u l e I t 너무 좋아단리없잖아 oh, oh, mm, It's too easy. easy, Spain, no more. Fácil. Fácil. Fácil. Fácil. Fácil. Fácil. Fácil. i f f i c i l f h i c o s y de hecho es la primera vez que preparamos este plato en la casa. No crean que somos unos expertos. pero pues es muy fácil de preparar, como ya vieron el Hayatito sacó la receta y toda la cosa y lo siguiente que toca es decorar, bueno, servir los platos okay. y g o g i n e m se c h ó a tomate Ok, ok, e s t s d e s t r o y i n d m Ay, es importante que el queso que le pongan sea así, de ese queso que es como para que se derrita No quesito molido, el que tenemos en México Porque recuerden que es comida Tex-Mex Diz que Tex-Mex, no sé qué es esto, una fusión de comida Tex-Mex con japonesa ¡Tatán! Taco y arroz. s sí. Taco rice. Sí. Taco rice. Yay. Y ahora es momento de comer. Oigan y les quiero enseñar el limón en Japón. Es que por favor vean. Lo venden así en botecitos porque comprar en sí un limón solito como en México pues es bien caro. Wow. Itadakimasu. Itadakimasu. Muchísimas gracias. s í m u e sí. Ay. Mix h e r Estamos en temporada de lluvias aquí en Japón, entonces hace un calorón. Y como está la cámara, estamos grabando, no p o e m o s t n e r el abanico ni el clima porque se escuchan los zumbidos del abanico y del clima, así que hace calor. 가가 저는 조금 더 케찹 넣을래? 우리가 엄청 다른 점도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맛 음흠. 엄청 다른 것 같아 진짜 나는 스위트적이잖아요 근데 다니아는 조금 더 사와적이잖아요 그거 진짜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음식에서 음?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으면 안됐었어 우리가 지금 딱 거라이스 먹고 있으면 안 됐어. <웃음> 오늘 스페셜 께퍼 있었어. 시! 내가 토오도에 고향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의 결혼식이 오늘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초대 받았는데 오늘 없어졌거든요. <웃음> 나 이제 드레스 준비도 했고 나이도서. <웃음> 음. 그리고 막다그 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음. <웃음> 보통 일본 결혼식은 초대를 안 받으면 못 가요. 몇 개씩만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웃음> 초대 받은 사람의 와이프 가족 뭐 이런 사람은 못 가요. 못 가. 멕시코는 약간 페하로 가는 음흠, 느낌이잖아요. 음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초대를 받은 사람만 갈수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다니아는 계속 그냥 일본에서 결혼식 한번 가보고 싶다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너 친구 중에 누구 그냥 빨리 결혼을 하냐고 안 하냐고. <웃음> 로그 맨, 로그 맨. 네, 계속 <웃음> 얘기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런 사람이 생겨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초또에서 하는 결혼식이고 그 친구가 약간 특이한 결혼식을 하고 싶다 해서 초또스럽게 마치하해서 초또 입고 기모노 입고 결혼식을 음. 한다고 해서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My d r e is ready. I am ready. My mom is ready. 이번 영쿠버에도 스페인에서 결혼식 하는 친구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갈것 같다. 진짜 진짜 가고싶었진 진짜 진짜 가고싶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적진 없어 나는 진짜 그라나짜 진짜 갈생각이진어알라진라진문에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었있었 연기가 됐고 음흠. 다시 연기가 됐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여기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결혼식 하고 싶은데 그냥 계속 용기 용기 용기 용기, 용기 아직못 가는 사람도 있을 고그 mm -hmm. 안타깝지. 음. 이 i n d o de e e o s e u t e s Porque d 이 j i m o s ay pues es mayo, es 나, i c u m p l e a ñ o 이 c e l 이 b r a m o s 이 o n la f a m i l i a y también pues que v 스 n g a 레이 모스 아 이타 레이 모스 아 이타 레이 모스 아 이타 레이 모스 아 이타 o 이 모스 아 이타 이 모스 아 이타 이 모스 아 이타 레이 모스 아 이타 레이 모아이 엄청 예쁜 가든에서. 근데 따니한데 물어봤더니 그냥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대답을 해서 근데 하루 후에 연락이 와서 아, 메가오자이마스 무척 라스트 테스 이렇게 전화가 와서 우리가 그 콘테스트 이겼소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우리랑 얘기를 하고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냥 조금 얘기 해보는 거 어떠세요? 하니까 그냥 가볼래? 그래서 가봤거든요. 진짜. 음. 네, 너무 예뻐서 진짜. 진짜 예뻤고 엄청 마음에 들었어. 시 네, 타니아가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결혼식은 엄청 작고 그 가든 결혼식이었는데 음. 거기에는 가든이 있었고 엄청 크지도 않고 우리 스타일이었어 우리가 하고 싶은 결혼식 식장이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아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mm -hmm.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먹고 음, 진짜 맛있었지? 네 엄청 맛있어서 아, 그렇지. 그리고 우리는 큰 할인받았지 근데 네, 국컨테스 때문에 엄청 비싸지 않았어 mm -hmm. 그냥 할수 있었어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거기서 다할수 있는 것 같아서 mm -hmm. 그러면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날짜까지 선택했어 sí. 그 날짜가 사실 기한이 있어서 1년 안에 해야 된다는 거 있었지 그래서 우리가 어월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날씨도 좋고, 타니아 생일이 있고, 아빠 엄마가 일본에 오면 타니아랑 생일을 보낼 수 있잖아요 응? 그리고 1년 후 아마 이체 코로나 괜찮아질 것같아어 일본에서 결혼식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초대하고 싶어서 그리고 하얏토 가족 씨. 아, 일본의 <웃음> 가족에게도 가족 그냥 보여주고 싶었고 음, 원래 이거 꽤 훅이었어 멕시코에서 내 친구 사람들이랑 결혼식 하고 그리고 1년 후 일본에서 하얏토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결혼식 하고 그래? <웃음>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거의 다 외국에 있어가지고다니엘 음. 가족들도 그렇고 음. 친구들 한국, 태방, 싱가포르, 미국, 유럽, 스페인 어쩌겠 뭐 한국에서만 한 사람. 있어서 뭐 2년 후에는 뭐할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웃음> 선택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났는데도 상황이 안 좋아져서 취소를 했죠. 근데 생 우리가 결혼식을 안 해도 결혼식에 가고 싶어. 얘또 보통 결혼식이 있으면 춤 하러 가. 근데 나는 먹으러 가. 보통 춤이 아니야. 멕시코 사람들, 라틴 사람들은 보통 춤이고 아시아 사람들은 음식이 아니에요. 우린 왜 반대야? <considerableroleque> 여러분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저는 저녁이에요. 아니야, 아 아침. 뭐요? Because you make delicious sandwiches. 아침밥 너무 좋아. 그리고 커피도 있잖아. See? 커피 I, love. 아니, 만들고, I like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샌드위치아 샌드위치. 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밥. 아침요 아침밥. 아침요아요 왜냐면 저녁에는 잘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저녁 먹은 후에는 우리는 항상 네트 릭스 타임이 있거든요. 예 네트 백스 타임. 그게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치 네! 오늘 뭘뭐 볼래? 아 개박사 볼. 오늘 뭘 볼래? 아 개박사 볼. This. 내가 더 시, 더 우리는 오늘 9시까지 네. 다 하고 9시부터는 이제 드라마를 본다는 미션이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네. 왜냐면 네. 우리가 오늘 에피소드 3다 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꼭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9시까지 다 하고 9시부터는 이제 드라마에 집중하자는 미션이 있었어요 잘했어 네. 자, are you ready for the 지 말든지 n 지 말든지 I didn't see. I d 풀어 n t see. I d i d